이 어, 청결제는 어,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또 인공수정을 했거나 어, 또는 지금 현재 어, 임신인 것 같다 라고 하거나 임신 중일 경우에 추천하는 여성청결제입니다. 음. 보통 자연 임신을 원하는 경우는 언제 임신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한 여성청결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여성청결제 오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중에 많이 있는 네, 라벤더와 티틀이에요. 그리고 호호바 네, 또는 조조바 네, 호호바입니다. 자 이제 이 호호바 어, 불가리아 라벤더, 그 와이드 티트리, 야생 티트리라고 하죠. 마들 티트리에서 추출을 해요. 티트리가 한 1년 정도에서 채취해서 추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와이드 티트리는 한 1000년, 2000년 정도 된마들 티트리라고 하는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장가지와 잎에서 추출되는 것이 그 마들 티트리, 야생 티트리라고 합니다. 자, 이두 가지 에센셜 오일 이렇게 앞에다 내놨어요. 이걸로 여성청결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임신 중에 사용하셔도 되는 여성청결제 만들기입니다. 자, 10ml 공병이에요. 어디까지가 1 0 m l 냐면 비커에 사용하시게 되면 은 어, 비커 여러분이 세척하고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여기 직접 브랜딩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 턱이 보이시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1 0 m m 예요이 능선을 넘어가면 10mm가 넘어요. 여기까지, 요 능선 바로 밑에까지가 10mm면은, 얘를 10, 어, 2분의 1로 나눠서 보통 밑단이 여기에 있거든요. 요 밑에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 가운데 부분, 여기까지가 5 m m 예요 5mm. 그리고 이 5mm에서 10mm 이 사이, 사이를 2.5mm 이렇게 나눠 놔요. 하나, 둘, 세 등분 나누고, 여기서부터는 5mm니까 끝까지 반 정도 나눴어요. 여기까지는 호, 호바를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5mm는 라벤더로 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2.5mm까지는 와이드 티트로 채울 거예요. 이렇게 직접 채우게 되면 비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호바 골든이에요. 자, 호바 골든 5mm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금을 로게 체크해 놓은 곳. 스티커를 한번 붙여 볼게요. 어디까지냐면, 전 가운데까지니까, 요, 요, 선까지, 요 위에, 스티커 위에 선까지가 5mm가 되겠죠? 여기까지 채워보겠습니다. 요 턱까지, 지금 현재, 요 스티커까지, 예, 조금만 더 넣을게요. 됐습니다. 보시면 스티커까지 채웠습니다. 같이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2.5mm를 채워야 되니까요. 이 스티커를 이 금이 있는 2.5mm까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2.5mm 네인펜으로 체크한 부분 이렇게 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여기 턱까지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가리안 아벤다입니다. 아벤다를 보통 한 2.5mm 정도면은 한 50방울 정도 돼요. 50방울 일단 50방울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까지가 50방울이에요. 근데 어, 조금 더 넣어야 채워져요. 어, 계절에 따라서 날이 춥거나 따뜻하거나 따라서 이 드롭 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 어, 그리고 애쇼이쇼마다 방울 수가 다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50방울 정도가 2.5mm 정도 나오는데 세방울좀더 채우면 세방울더 넣습니다. 네, 됐습니다. 선까지 맞췄고요. 여러분들이 브랜딩 하는 환경이 뜻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드롭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내 온도가, 여러분이 브랜딩 하는 곳이 좀 춥거나 온도가 좀 낮으면, 어차딱 50방을 넣으면 딱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와이드 티트리입니다. 와이드 티트리도 50방을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스티커 다시 떼서. 요 위에 딱 10mm에 맞춰서 스티커 있는 요 부분, 요 윗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50방울 넣었는데요. 3방울 정도만 더 넣어야 2.5ml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세방울더 넣습니다. 한 방울만 더 넣을게요. 네, 됐습니다. 총 10ml 여성 청결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 해놓고, 어, 여성청결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이 청결제는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또 인공수정을 했거나 또는 지금 현재 임신인 것 같다 라고 하거나 임신 중일 경우에 추천하는 여성청결제입니다. 예. 자, 여성청결제 만들어 봤습니다.